보통 ISTJ와 선타다 식은 경우는 연애를 시작할 명확한 타이밍을 잡지 못했거나 명확한 타이밍을 놓쳐서 서서히 식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i s t j 의 연락이 뜸해지는 건다 이유가 있는데요. 한두 번은 바빠서 연락이 늦었다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가 반복된다면 이걸 한번 날잡고 진솔하게 돌직구 질문을 알려야 합니다. 예시 질문은 지금 우리의 사이가 어떤 사이인지, 어떻게 이어나갔으면 좋겠는지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서로 애매모호한 자세를 취하지 않고 각자 원하는 것을 확인한 뒤 후속 행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뜻이 안 맞아서 연락이 끊겨도 답답한 보다 훨씬 속이 편할 것입니다. 오늘 시청 주시 야사 제유양통 ISTJ 와유 Secret Yiyang Sang. Bonin Dung Fan Yiyang Sang. Vlog. ASMR Dung. Total Negaji Benefit Yul Nu Lil Suitsu Nader. Uchuk s a n d a n Card Lul Click Hag Eid Haju Sayo.